다른 형태소 분석기가 나왔네요. 다른. 아, <웃음> 여기는 홈페이지로 가볼까요? 네네,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그 한국 형태소 분석기가 요즘에 그 계속 나오는 게 많이 없어요.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뭐 지금까지 나온 게 거의 10개 가까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제가 뭐 자주 소개했던 키위라는 게 있었고 뭐 카야, 카야, 아, 카카오에서 나온 카이나 뭐 메타북 그 전에 나온 것도 있었는데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건 키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형태 분석기가 나와서 R, 파이썬, 자바, 자바스크립트 다 되고요 제가 거기 그 우리 KADH 거기 댓글에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코랩 링크 예시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쓰시면 얼마 전에 에러도 제가 리부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쓰시면 이제 콜랩에서 바로 쓸수 있는 형태로 어, 코드를 하,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API 키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아까 거기 들어가서 API 키 가입 가입을 하면 API를 어, API 키 발급이 됩니다. 네, 내 정보 아마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네, 네. 저도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못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못 네, 못 들어가겠습니다. 를 공개를 못 하잖아요. 네, 공개를 하면 안 되니까. 네. <웃음> 가입을 하시고 내 정보로 어가면 API 키가 발급 이 되고요. 웹에서도 바로 쓸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어, 제가 좀 써본 결과 사실 뭐뭐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제가 여기 이 대표님이 아는 사이여가지고 네, 그래서 대표님 아는 사이고 여기 그 우리 KDH 회장님 박진호 교수님도 여기 이거 프로젝트에 아마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거 개발하실 을때 서울대 공문과 그리고 성대. 그 국어학 전공 대학원생들도 좀 많이 들어가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어 제가 좀 써본 결과 당점은 뭐냐면 복합명사 처리가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합명사 원래 좀 그거를 사용해사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복합명사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민족문학 민족이랑 문학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면 이제 그냥 그걸 복합명사로 봐주는데 그런 것들이 좀 따로 추가를 안 해도 좀잘 잡는 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강점이 있었고 또 GPU 활용도 가능해요 좀 이게 코랩 코드 보면 GPU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두 가지가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 민중낙락 되나 보겠네 근데 아, 네, 이건 여기서 떼서 나왔는데 아마 텍스트를 여러 개를 더 많이 넣으면 아마 그게 그걸 작아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 이왜 이렇게 얘를 민중문화로고 들지 말았어야 했어.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웃음> 하여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 그게 좀 강점이었고요. 네 한번 써보시고 R, Python 다 되니까요. 네. 음. 이상입니다. 네.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메카을좀 메인으로 썼고 이제 현대 쪽할때 키위 좀 쓰는 타입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바른 쪽도. 일단 기본적인 여기서 제공하는 테스트기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좋았던 거는 여기 보시면 테스트한 것 중에 음, 보시면은 이제 근대쪽 네, 국화문 혼용 관련해가지고 했을 때 생각보다는 잘 나오거든요. 보시면 음. 옛날 구어체 옛날식 어투? 어휘하고 문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 인식을 네, 예, 예, 잘하네요, 이 네,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띄어쓰기도 안돼 있잖아요. 보시면은, 다 붙여서 네, 띄어쓰기 있겠네요. 하나도 안 해놓고, 옛날 거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잘, 나와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웃음> 난 붙여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얘조차도 부, 얘를 떼어줘요, 이렇게. 네. 음. 네. 다붙착서어거니까 아, 뭐 네, 네, 맞네요. 다 네, 물론, 네. 근데 얘는 못 떼어주고 있죠, 지금. 음. 네. 조선 500년 실업 이런 네, 거는 못뭐 떼어주긴 하는데 네, 10분 웃음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한자를 그냥 묶어준 것 같아요 여기는 한자 처리가 좀 아쉬운 건 있는데 <웃음> 에, 이것도 못하는 게수도록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와, 학습 데이터에 한자가 없었을 테니까 네. 예, 한국어 형태소분석이기니까네 네, 어쩔 수는 없고 나중에 뭐 키위 쪽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 모듈들 그러니까 근대 쪽에 특화된 모듈 뭐 이렇게 모듈형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여기서 해 볼까요? 단어 블리 네. 기 똑같이 나오겠죠 뭐. 다 네, 음. 네. 그래서 여기 코레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는 뭐 R 그다음에 파이썬, 자바 뭐 거의 대부분을 다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코레 저희가 교육할 때에는 사실 코랩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코랩 용도 지원해 달라고 했었는데 곧장 지원을 해주시고 오류가 있어도 오류 곧장 지원을 해주니까꽤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분은 이제 비교를 할때 키위나 뭐 다른 거하고 안 하고 맥아하고 하셨더라고요. 메카보다 성능이 조금 더 괜찮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저게 그 한국어 모호성 네. 어 그건데요. 그래서 음. 이제 저게 어 그죠? 그러 그러니까 이게 동음이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 모호한 표현들을 보고 이게 중의적인 표현인지 어떤 표현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그거를 저런 식으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음. 그런 거는 조금 더 강화된 형태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별 관심 없으시죠, 유인태 선생님. 똑같까지 와요. 늘려주세요